아 이거 집어넣으려다가 <웃음> 아야 엄마 뼈 부러진 거 같아. <웃음> 야 엄마 어야나 계속 아파. 이 새끼야, 씨. 이게 에 있는 거 빨리 꺼내 보라고 건눴더니 옆으로 돌려서. 어, 좀더 뚫어야 될것 같아, 이렇 시간을. 그렇지 앞에 입구를 더 뜯는 게 좋겠지. 귀여워. 어구 귀여워. 어이구 천재. 어이구 똑똑해. 어이구 똑똑해. 꺼내. 이만큼 더 꺼내. 대시가 아이고 잘했어. 맛있 우와~ 네가 생각해도 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? 잘했죠~ 응, 귀여워!